네, 안녕하십니까 네, 전국 언도관 이우석 단장입니다 소개해드릴 기술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상대방을 압박을 하고 상대방이 이제 공격이 들어오려고 하는 즉시 빼서 머리를 치는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